금융코드를 적어보겠습니다. 제가 3만 적으면 앞에 0이 표시가 되지를 않죠. 그럴 때는 금융코드에 범위를 씌워줍니다.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. 그 다음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지표준은 지워버리시고 000을 적겠습니다. 그리고 확인. 이젠 3만 적고 엔터를 치셔도 앞에 0이 오게 됩니다.